이뭔 <웃음> 소리 이게 <한게? 웃음> 아, <웃음> 악마야 악마 <왜>? 얼굴은 뭐래 푸드콧해서 <웃음> <웃음> <웃음> 같은데 여기 딱일다 이제 이타 오면 여기 딱 되고 여기안 으아, 으아, 이아으에 이런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이었어밀었리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밀는어밀었 잡고 하는 게야어 밀었어. 밀었 밀었어. 밀밀었 강대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는 여기 <웃음> 제대로 들어가지요? 힙이 들어가요 광대 <웃음> <웃음> <웃음> <공대>, 강대 <공대. 웃음> 이렇게. <웃음> 난 아니야 계속 당기면서 이걸 강제로 이거를 이완을 시켜주는 거야 나는 수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강제로 이완을 시켜주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축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힘을 주는데 이몸 자체가 강제로 이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걸이를 하다가 못 버티고 내려오는 거야 그런 느낌. 자격이 어마어마이이 <웃음> <웃음> 우산 고장스. 우산 고장스. <웃음> 마지막 순간까지. 순간까지야. 가 다치는 순간까지였다. <웃음> 자전거가 성이 안차면 백승호였다 나 <웃음>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이탔게어 <웃음> <웃음> 그럼 이쪽 방향으로 30분만 가자 30분? 아. 그래 그쪽 방향으로 30분 가면 잠실이야 <웃음> 잠실 갈래? 30분 가보자 근데 내가 3초 갈게 어 <웃음> 내가 3초 30분이 가야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잠실에 가서 밥을 먹자. 잠실 출발합니다. 잠실, 아! <웃음> 잠실, <웃음> 잠실로 향하는 용맹한 저웃스 <웃음> 어디갔어 얘는? 지금 신사에서 출발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잠실에 도착한 미친놈입니다 <웃음> 살아있는 엔진! <웃음> 자 잠실까지 너무 빨리 와서 석촌호수까지 이제 <웃음> 달려보도록 합시다 한 목적지는 석촌호수 우수. 석촌호수로 가시겠습니다 에너지가 남아 돌아 주시할수 없는 인간 엔진. 왜? 펑크 났다. 났다고? <웃음> <웃음> 뭐 들고 가야지 이제. 비상 사태, 비상 사태. 오늘 해줄거 같은데. 자전거 펑크가 나 버렸다. <놀람> 어? 아, 여기 화장실 앞에 대기하고 있어, 일단. 어, 얼마나 어디쯤이야, 지금은? 이분. <놀람> <놀람> <놀람> <2분? 놀람> <놀람> 알았어. 잘 메우고 와. 또 터지지말고. 어. <웃음> 오 사라 왔어. 사라 왔어. 사라 <웃음> <살아> 돌아왔어. <웃음> 진짜. 야좀 멀리서 터졌으면 진짜 망할 뻔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귀환 축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역시 운동은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맛이 있어야죠 <웃음> <웃음> 운동은 역시 초기화 는맛 <웃음> 광고야 광고 <웃음> 아 근데 거의 하죠 뭐뭐술 먹어서 깎인 만큼 더 올리고 그 이상으로 더 올리면 돼 그럼 되는 거야 <웃음> 이동령이후리 있는 애들이나 뭐술 핑계되지 다 필요 없어 뭐한 만큼 더그 이상으로 뚫어버리면돼 그럼 그럼 더 땡기면 되는 거야 <웃음> 뭐, <웃음> 전혀 문제 될거 없어 운동의 장소 아 아니 있구나 <웃음> <웃음> 뭔가 낫네? 어, 뭐 있어. 되게... 되게, 되게 좀, 야, 좀 보, 비, 보기 좀... <웃음> <웃음> 보기 좀 그렇네. 보기 좀 그렇네. 고통과 괴로움을 두려워해서 안돼. 다고 개명구세야. 고통과 두려움이야말로 기 꿈이야. 고통스럽고 <웃음> 괴로울수록 큰 성장이 온다고. 이게 <웃음> <두개> 기쁨이야. <웃음> 탄수화물, <웃음> 지방, <웃음> 고통과 괴로움. <웃음> 그다위 몸으로? 오늘 왜? 저 방신이 늦게 간다. 나럭셔이한 자네. PC 아이 저기 u 입니다해가고 어디에나 돌아는 거야, 이거를 도대체? <웃음> 아, 들림도 없어, 지금. 진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다금 지금. 지금. 지금. 지고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그렇지지 그렇지, 어깨 그렇게 바깥으로 빼면서.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팔꿈치 좀더몸통조으로이 발라버려, 몸이 따위 발라버려. 멈추지 마, 멈추지 마. 걷어내리고. 와, 화공을 이, 걷어 새끼. 화공을. 공은좀 넘어. 공은좀 넘어. 끔치고 자, 뭐해, 일어나. 일어나. 옹이는 톡꼬이도 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죽어 <죽어갔나> 간다 진짜 일어라 <웃음> 일어나일어나야야 버티 뭐, 내려올 땐 다리를 떼야지 양마같은 새끼야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안되겠네 <웃음> 누가 누구한테 악마같은 새끼야 라고 지금 <웃음> <웃음> 조심해 다음은 너야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느끼져서야 <웃음> <웃음> 옹이는 잘아야지 야, 저 피가 뭐을그기가 되겠냐? 저도 야 저놈 봐, 저로 봐, 저거바저로 봐, 저거. 바지로 바 하나만 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지로 바아 고통이 곧깊이야 어? 가슴으로 미는 거야 그렇지 응응두 개만 더 하자 두 개만 더 하자 원래 개수는 응? 20개 수 그렇지 개수는 힘들 때부터 세는 거야 아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때부터 세는 게 개수야 아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네, 어깨 어깨 더 벌리고 광배 집중해 광배 집중해. 좋아 <웃음> <공포가 있어야> <웃음> 자, 올라가세요. <웃음> 자, 올라가세요. 그렇지. 두 개만, 두 개만 <웃음> 아, 그렇게 잘 앉아 있는됐 <웃음> 맞네. 맞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 쉬고 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 내가 좀 그렇다. <웃음> <웃음> 아두 세트로 끝내자. 뭘 더해? <웃음> <웃음> 두 세트 딱 좋구만. 이 <웃음> <그냥> 네 생각이고. <웃음> 우와 여기서 니가 겁나 위협적이야. 알았어, 살아서. 아씨. 그렇지. 잘한다. <웃음> 응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천천히 가자. 가슴에 집중해. 가슴. 가슴에 집중해서. 와. 와, 바공 빵네 이 씨. 네. 마지막은 내려와서 멈춰. 오. 4 3 2 1 일어나. 아, 좋아요. 아, 만족스럽다 동아, 만족스럽다 마지막이다. 좀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발 닫지 마. 발 닫지 마. 발 닫지 마. 버텨. 10 9 8 7 6 5 자, 여기 봐. 3, 2, 1, I'm uh, doing. 아, 야. 야, 야, 야, 광배 들어오는데 이 새끼? 좋아, 좋아. 벌써 이 정도라고? 왔어, 왔어. 오, 그래. 야, 가, 야 가슴 펌핑박. 황금 이거지. 황금인가요? 운동 이렇게 하는 거야. 양념 반인가요? 진짜. <놀람이> 악준자가 누구죠? <놀람> 그렇지 그렇지 너 자신을 잊어버려. 너는 없어. 너는 없어. <웃음> 저희 치킨 오는데 80분 걸린대요. 80분. 그렇지 그 선생님 저희 그 치킨 올 때까지예요. 아니, <웃음> <해놔>. 근데, 너이 정도 밝게 안 나. 보득보득 뽀득뽀득 소리가 나. 이 소리가 나야 수축이 되는 거지. <웃음> 이게, 이게 지금 방해 운동 하는 거지. <웃음> 이 소리가 안 나잖아? 그냥, 그냥 운동을 그냥 최종한 거야. <웃음>